그래서 십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큰 믿음 큰 믿음 과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잘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물론 뭐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어, 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들이 신이 뭐최고라고 그러고, 또,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내 주먹이 치워다 그렇게 <웃음> 하할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우주 삼나 만상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어, 그래서, 역대 하나님으로, 어큰 쪽으로 수익받았던이 종들, 의 어린 시절이나 보면, 전부 가난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뭐, 대, 기업가, 회장님들도, 믿음의 회장님들도 보면은, 정말 뭐, 모 스무물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그냥, 큰, 흉게에 태어났지만, 그 어릴 때, 어릴 때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 할렐루야 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네. 그서희건설이라고 네. 그, 어? 그 여러분 큰 건설회사 회장님은 어릴 때 모순살이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라 네. 어릴 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큰 믿음으로 팔했다는 거예요 네. 어? 네. 할렐루야 네. 저는 큰 믿음으로 어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되겠어요 게 작은 믿음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요새 나는 작은 믿음 될래요 작은 믿음 되고 천국 가기 힘들어 할렐루야 큰 믿음 되시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요 어. 일찍이 사무엘상 2장 8절에는 한나는 이런 법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어? 저 뭐야 우리를 지금, 지금까지 지금 살려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하복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걸음 뜸에서 걸음 뜸에서이 기사 기족같이 툭피 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제주에 성도 한 분이 제가 가끔 신발을 하는데 아프시고 가야지 가야지 그래서 속도니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오라 이제 그만 살고 오라 어? 이래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기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고 어? 어? 원래요 사람이란 그래요 병에 골고한 사람이 오래 사세요. 모사님 그뭐 버리셔. <웃음> 왜냐하면 자꾸 병원에 가 자꾸 병원에 가니까 진단도 받고 니까 이게 네? 병이 금방 밝혀져서 근데병 없이 병 없이 건병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다, 나는 병 없어. 나는 백세까지 살 거야. 근데 갑자기 갑자기 뭐 배가 아프가 보니까. 당신, 암, 삼기오, 말기오. 이렇게 침맛받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가는 사람들 있다. 응?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무의자 시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에 께서다줄수 있어.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늘 입으로, 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을 외우고 삽니까 어, 저는 좋아하는 말씀, 제가 30년 전에 판자촌에 있을 때 좋아하는 말씀, 제가 요, 빌리뽀 3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리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주님 능력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야. 아, 우리가, 그래서, 아, 우리가,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아, 이게, 어, 시흥시 어, 연성로 95번지 삼성프라자 304호. 우리분들도 어, 시흥시 사랑들에 선교, 선교방송. 이 사이버 사이버 교회가 사이. 사이에서 저 부산도 있고 저 전라도 그래서 그래서 올 수가 없어서 사이버를 통해서 우리분도이 그 사이버 교회에서 사이버 교회가 어. 지금. 800명, 사람이 쌓인 교회. 지금 고정 고정 고객이 800명. 800명.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서 어, 제가 그다음에 토지를 좋아하는 것에 제가 지 생각이 못해 삼시하면서 10편 37편 내 말씀 들으면서 가슴에 솔어온 감 생각을 해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 자, 10편, 30편, 4절에, 예, 여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와를 기뻐하라. 처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니 제가 어릴 때 참, 말씀꾼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엄마의, 어, 근심권인 제가 있었어요. 그를다 갔다 오면 싸움하고 들갔죠 그래가지고, 아, 우리 아버지, 이거 주머니 두둑해가지고 말이야 아버지! 용돈, 어? 500만, 오, 그 당시, 여러분, 70, 68년도 500이면 큰 돈이었어요. 1원짜리, 1원짜리 풀방에 있었고, 10원 넣고, 500만 주식다 없다, 이 자식아! 500으로 5원 넣었다, 이 자식아.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는 돈 많으면 소에 나500 안전을 깔아보라. 야, 네 맨날 속만 썩이고 돈 달라고 하면, <웃음> 속만 썩이고 돈 달라고 하면 아, 아버지가, 아부, 경사도 말로, 아버지가 주냐, 아버지가 주냐, 속만 썩이고. 그럼 어떻게 주는데? 네가 공부를 차려봐. <웃음> 할렐루야. 그 내가 공부를 측에서 공부를 측. 공부를 측. 진짜 공부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책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야 돼요.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돼요. 아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죠 어? 여러분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뻐하기가 시편 4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 마음의 소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밤에 하... 목사님 나는 음... <웃음> 벤츠 한번 타고 싶어요 음... 나는, 음...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음... 나는 음... 어? 나는 안 아프고 앞으로... 저는 놀러 물을 키우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우리 하나님 이 얼마나 아... <웃음> 저 제가요 개인이 저... 치우고 제가 하나님 나는 정말 병원에 돈안 갖다 주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요 장난님 봤어 내가 이 비음이 있어 비음이요 내가 비음이요 비음이 있어요 저 비음이요 있어. 코가 이렇게 막혀 가지고 코맙는이 고맙는 게있어 내가 갔다 왔어 어? 그래서 내가 여기 병원에 가 보니까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데또 하모니까 수술을 잘못하 말을 못 한대 비움 수술을 잘못하면 말을 못하 그래서 내가 야 혹시나 내가 목사인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비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에? 말을 못하면 어떻게 그런가 그래 안하고 그래서 푹 키러 있어요 아버지야 아버지야 불을 내려주세요 근데 요새 이상해 나는 잘잘 때요 잘때 푹푹푹 그래야 되고 그럼 자다가 가도 그도 보니까 난 잠자는데 콕그 성령께서 할렐루야 네. 성령 성령께서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비움을 수술하고 있다는 거야. 네, 아멘. 아멘 왜안 하시오? 네, 아멘. 어 비움을 수술하고 있다. 비움을 수술하고 있다. 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네. 자 그럼 물어봐야지. 목사님 <웃음> 여호와를 <웃음> 기뻐하고 싶은데. 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요, 요. 그저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에 파리딱집었서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 근데 성경에는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보금에 예수님께서 막, 막 책망하는 일도 막 병도 고치고, 막 책만, 예수님 책만 하는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어, 부드러운 분 같지만 주님이 화가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어? 이 막, 그러 그러니까 마태복음 2 3장에 가면 막바리새인들 향해서 막, 화 있을 찐적,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은 패칠한 부동 같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얼굴을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칭찬하는 칭찬하라 칭찬하는 뜻그대 나오자 그래서 내가 웃어라 아, 어, 어. 주님 이 불쌍한 장장 장대소 성을 보면 성질 내지 마시고 확 웃어 주세요 하늘로에 네. 웃을 것 같아 성질 낼것같아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뭐하 뭐 a 오냐? a l l e l u j a h 할렐루야, 아, 네. 천국 갈수있 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보면 l u j 희미누 같은 이방인도 마찬가지야 희미누을갖다 어? <웃음> 친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백부장이야 백부장 백부장이 로마, 로마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 뭐, 후, 돈 많고 뭐, 뭐 지식 많고 뭐 그래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그냥 믿음 없는 장르들도 많고, 믿음 없는 목사들도 많아요. 믿음 없는 건사들도 있고, 믿음 없는 성도도. 교회는, 교회는 열심히 다닌데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멀었다, 멀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나와도, 할렐루이. 네. 교회에 처음 나와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할렐루하님이 기뻐. 예수님을,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죠. 네. 자, 근데요, 여기 백구장이요 자. 백부장이 로마 군인인데 밑에 부하가 100명이야 100명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를 뭐라 갔어 죽였어 나 삐어 로마식으로 나 삐어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케로합니다 어? 선생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납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나오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입요다 근데 이백부장이 소문을 촥, 로마 소문을 촥 들은 거예요. 아, 예수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나서로의 무덤가에서 나서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막나서가 죽은지 어 나흘이라 되는 내흘이라 되는 어 그래서 나서로가 쓰는 냄새 는안해도 나서로가 막 걸어 나오는 소리 이기를 배부장이 들어온 거예요 어 그러고 막막이 바디배우가 막날 때부터 소경이있는데막 다윗의 날을 내야. 광을 치니까 내가 너한테 뭐해 주기를 원하느냐 응? 그래서 지옥 포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께서 바디노에게 여러분 그러면 봐라 야, 여러분 예수 믿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닥에 저는 꿈을 캐요. 꿈을 캐. 해야 돼요. 목사님 뻥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게.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아저 예수 저 예수 선생한테 님 가면 내 하인을 고칠 것이다. 믿음을 가. 할다믿면 예수를 가면 예수를 믿으면 내 감정력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에? 우리 손자가 아,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이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다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 세요 j a h 어떻게? l e l u j a h 렐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고 l e l u j 고 h h a 가 l 고 l u 가. 가, h h a 가 l e l u j a h 선생님 안됩니다 다 말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위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가라고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야 여러분 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주 목사님 나한테 축복기도 해주세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목사님, 나, 우리, 우리 아들 축복기도 해 주세요. 아니, 저 목사님 축복기도 뭐 하다라 되나? 네. <웃음> 어? 목사님, 우리, 내가요, 참, 국민들 모여 부흥살인데, 돌아가신 어,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들더라고 아, 그 밑에, 그 밑에 비스마. 아,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면요 그런데 내가 성질 하나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딱 준비해 가지고 3년 대기해 있는다 축복기도 한번 그래 그 축복기도 받으면 축복 기도 받으면 축복 받으면 아이 받고 말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기도 해달라고 목사님 우리, 우리 손자 축복기도 해 주세요 할렐루야 대박 터지게 축복기도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어. 축복궤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 예수께서 차 그렇습니다. 동서로부터 예수께서 야, 내 믿음이 크다. 이 이방인 백부장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요아아 이제 목 집회가 목요 모교 풍회가 한 12월달쯤 돼서, 한천명이 모일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강단에또 뻥치시네. <웃음> 이런 말 없지 않그 믿음도 없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 동설부터, 어, 이방인은 아보람, 아보람의 천국이 들어가려니와, 나의본 자선은 바깥에 오던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30년 단인 장로나 권사가 지금 들어온 초시자보다 믿음이 적을 수가 있어요 어? 믿음이 여러분 큰 믿음까지 다 가져야 돼큰 예, 믿음 같기로 전합니다 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마태보면 15장에 보면, 가난, 가난 여자. 가난 여자, 가난. 가난은 이방적이 이방.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 가난 여자의 딸이 귀신이 되는 거야. 야 그래서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는 분들이 돌담이 니상한 소원. 그건 말못 해준다.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어, 환자가 있기 때문에, 예스, 아버지야! 치료해 주세요. 옛날에 기도하다 봐서 능력이 생니고 여러분, 돈 많고, 가정에 돈 많고, 활란 없고, 마저이 편안한 강남의 성도들이요. 어? 주위에 부르지자, 부르지자. 거기만 까딱한해 거기만 까딱. 근 할란이 할란이 부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이 가난인이 자기 딸이 어 사기한 자기 딸이, 딸이 여러분 어 귀신이 들려서 후, 후, 어, 길거리를 쫓아다니고 어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그게 그래, 여러분 도전가 하나님 나도 좀 멋지게 살게 주세요. 또 하나님 나도. 멋지게 살게 해 주세요. 나도 김비사태게해 주세요. 네, 네. 할렐루야 나도 그래서 하나님, 네, 네. 어? 할렐루야 네, 네. 그러니까 믿음, 그래 막 가난해, 그래 딸이 막막 옛날에 막 시골에 보고 막 귀신 들는 사람 막 벼집을 막 머리에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히히히 네. <웃음>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기가 막히지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거속 <웃음> 터져, 속 터져. 자식 이 아빠가 속 터져. 그런데 예수 선생님이 예수 선생님이 지나 만나면은 예수 선생님이 우리 딸의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 믿었어. 믿은 거야. 원래 네. 안에 우리 교회 대박 난다. 할렐루야. 목요 집회 대박 났어. 뭐하 어? 박순양 목사님 막 저녁에 저. 목사님의 찬송 통생. 알트니가빠지고 바비 슈아! 해적당과야! h a 할렐야목사님이 그렇게 얼마를 통하면 성도로 어떻게 되겠어 또한 또한 또한 또한 또한 할렐또야 또한 또한 또한 또한 또한 또한 또한 또한 또한 한 또한 또한 또한 또 이대형교의 목사님들은요 만나지도 못해요.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만났을 때못 만나요. 주위에 다 경원들이 있고 주위에 막 수용되기 때문에 막갈라그러면 저희가 쉬어 이래요그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 같아요. 그래서 내짜 소리를 치는 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 할렐루야. 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제 <목소리도> 다이비 제자손 예수야 주위에 사람은 고막이 막 소리를 냅다치더라고 다이비 제자손 예수야 나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콩을 치니까 시끄럽잖아요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를 치는데 쫓아버립시다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알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믿으시 우린 그렇게 즐겨하며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 그러니까 다위대자전 이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건방 치게 예수님 나좀 보이소 딱 이러면 돼안네안 안 되는 거요. 예수님 나좀보드럽부드게요딱 이러면 돼. 안 돼. 여기, 그 예수님 그만하고 탁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 한술더 예수님. 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이받담치 않도다. 어? 어? 예수님이 충격적이야. 그리고 그러면 어이떠아 일이 오려나 안에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 얼굴을 탁 고개를 돌리면서 얼굴 전여에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받담치 않도다. 어? 여러분 요러, 여러분은요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싫어. 그 여러분 이 가난 가난 믿음 없는 가난의 성질 나거든. 그래! <웃음> 내가 개란 말이 개다, 어째래? 에이, 정말. 오늘 적 없어. 그러고, 가만돼한테 안돼요. 돼. 안 여러분, 믿음생활 하다가, 여러분, 서운할 때도 있어. 저가 목사님한테 서운할 때도 있고, 또 성도한테 성결판 내가 가만대한테. 안되는 거야. 그 그건, 그건, 그그 이 가난이나 욕부터 뭐 가난이, 아이고 예수님, 너... 아이고 예수님, 그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 은혜 받으려면 수치도 당하고 여러분 그게 그냥 치기들, 치킨에... 아이고 예수님, 얼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예. 근 요새 개막 요새는 개가 팔자가 좋아가지고, 어, 너 먹던 거먹안 먹, 먹어. 안 먹어요 여러 아이고, 개들 또 주인의 밥상에서, 개들 또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얻어먹어요. 왜이러셔 야, 그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축복을 받아요. 어? 아멘? 네? 내가 오늘 다, 교회를 한 열댓번 옮기는 거지. 어, 어, 어. 송도뉴만한데 왜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자꾸 옹기나무야? 어. 아이 목사님, 어. 자꾸 날 성질나게 다말 한마디 성질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래, 얘기가 자기가 봐서 큰 교회죠, 큰 교회. 지금 제일 큰 교회 거서 기 결혼식을 하고 주례를 샀는데 아, 어? 아 자기 집에 자기 집에 신방을 얻다 그랬지 말이야. 그 신방은 집이 너무 초라해서 신방 안 받으러 옮겨버렸다. <웃음> 돼, 안 돼. 안 돼. 이 가난 년이이 가난 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환자가 있어 보면 환장합니다. 응?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환장해, 환장해요. 근데 이 여자는 물러서지 마. 물러서지 마세요. 응? 물러서지 마자. 물러서지 마자. 목사님 물러서지 마세요. 딱 그래. 나는 네, 안 물러. 저는 참, 이 찬양하면, 어떤 데 숨이 탁탁 막히 그러나, 저는 안물렀서요 어, 할렐루야. 네. 아이고, 선생님, 개들. 나는 개요, 개, 개. 요새 개 많고, 어, 개들도 주인이 먹던 상에서 부서기 먹잖아요. 부서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은혜 좀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 요이다. 그걸 보는 거 니네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편안히 가라 그리고 러나그 어, 딸이 귀신이 떠나니까 이쁜 딸이 뭐 저기에 돌아가서 시집갔다 그건 기록이 안 됐지만 네. 시집 시집 귀신이면 나가면 그냥 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믿음 쫌페이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도 자그이 작은 믿음 마태오 마태로 14장 2 2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을, 자, 제자들을, 자, 바다 가고, 갈릴리, 내가 요 산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바다를 건너가서 저, 있구나. 근데, 밤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영쪽, 영쪽 잠을 자지 마세요. 다섯, 영적인, 영쪽. 잠을 자지 마세요. 영적인 밤 밤에는, 밤에는요, 잠자면 다 뺏어버려. 영적 밤에는요, 전 영적 밤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밤이 되면 와, 내가 영적 밤에 할 날이 와, 할 날이 와. 내가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워 있어라. 깨워 있어라. 그러면 코로나 핑계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사업이 무너지고. 귀신 만이 찾아봤어. 다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어. 그래 봐서 방금 사격 내니까 여러분, 그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어질 때, 그때 막, 아, 크으, 예수요, 풀릴 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죠. 예수님의 사랑을. 어? 저쪽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저렇 예수님은 창조주 우리는 어? 뭐 예수님이 뭐 무술 을 해가지고 바다 위로 걸었나요 목사님 아니야 예수님은 창조직 바다 위로 다, 다 그러니까 막 부, 바람이 막파다가막치칠고막 막 바람이 불고 막 안개가 끼니까 저기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돌아가 선생님, 마늘 선생님 선생님 맞으세요. 내다에 <웃음> 선생님 맞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으면 나도 한번 선생님처럼 바다 위로 한번 그, 걷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거 한번 그러니까 그, 그 믿음을 타고 일하는 거야. 어? 야 사랑 이 이제 시작인 줄믿으시 바랍니다 이듬을 타고 이랬 그래서 베드로 가서 펄떡 뛰어내려서 펄떡 뛰어내려서 바다으로탁뛰어내서 예수님을 보고 어거지죠 어거지죠 코로나 코로나 근데 요번에는 또큰파도가 큰 휴우 키더 침침받은 포도가 앞을 가 그냥 바다는 그래요 앞로딱 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네 여러분 환란을 당하면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날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환란을 그래서 환란을환란을활이 네. 네. 당했는데 그환란을 딛고 네. 일어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내얘기가봐내 얘기 어때 할렐루야 그, 보세요 내가 환란을 환란을 오고 파도가 칠때 큰일 그, 네. 할때 그걸 이기고 선 사람은 큰일 그, 네. 하는데 환란에 온다고 환란에 온다고 장빠져는 사람은 큰일을 못해 아멘 할렐루야 네. 아, 네. 자 근데 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안보이렇게막 아, 뭐 밑에만 베드로가 밑도 쳐다보니까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불도 무섭지만 물도, 물은 더 무서워 불은요 재라도 남겨놨지만 물은 싹쓰나가버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치이 불을 물을 막막 소름이 끼치면 무서운 거야 아이고 큰일났네 예수님도 안겨 그런 순간에 베드로가 발이 쭉쭉쭉쭉 빠져가는 거야 발이 쭉쭉 빠져가면서이속게붕 빠져버린 거야 예수님께서 탁 피와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베드로는 믿음은 변화무상해요. 어떤 사람은 크다 그러고 어떻게 크지고 어떻 작아지고 어? 마태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예수님 바요나 시버나 복이도다 내가 천국이 올 시간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 얘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품면 이렇게 친절받았다가또 둘째 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이렇게 하자 여러분 믿음 적은 믿음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 내서 2023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못하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큰 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